민호 팀 나와주세요 <웃음> 진짜 서은이 1등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늘 서은아 화이팅 화이팅 조비 결승 가자 화이팅 바로 결승에 이기면 여덟 여덟 바퀴 하나, 하나 둘, 둘 좋다, 셋넷 넷, 다섯, 다섯, 다섯 여섯 어 틀렸어 일곱, 일곱 여덟, 여덟 여덟 됐어요 오, 됐어요 오, 하나 <웃음> 둘 오? <웃음> 다, 다 써, 다 써! 다 써! 맛있다! 와, 진짜 진짜... <웃음> 이거 몇 점입니까? 이거 후보, 후보.